네, 저 역시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고요또 우리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추억이 별로 없잖아요. 그쵸? 남은 두달 동안 정말 우리 한번 열심히 추억을 만들고 즐겁게 놀아봐요. 알았죠? 네, 그럼,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 없었습니다. <웃음> 네, 오늘 어, 쇼케이스를 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, 어, 여러분들, 진짜 재밌게 놀것 같아요 그쵸? 네 어,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저희 지금부터 이제 어, 또 새로운 앨범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어, 지치지 마시고 항상 저희 엑소와 함께 어, 행복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? 네 그리고 힘들 때는 하늘을 세번 보세요 <웃음> <하죠? 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화이팅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<웃음>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<웃음> <웃음> 잘했어